<웃음> 이게 어디.. 하트 여기 올라와 봐! 여기! 기다려! 자! 하트야 기다려! 하트야 올라와! 여기 로 와! 하트야 여기로 올라와! 아 앉아! 기다려! 기다려! 자! 이렇게 해서 기들어봐 엄마가 먹여줄게 따투야 아니 일로 와봐 자세야 따투야 이거 봐봐 잘 나오고 있어? 타투그나야 숟가락 어디갔어? 어디갔지 어디 타투가? 야, 옷이 너무. 아아! 아아! 다야 아니야! 알았어. 아, 다투여로 와봐. 다투여로 올라와. 올라와. 다투여로 와. 이거 먹고 싶은, 이거 먹고 싶은 사람. 여로 오세요. 아, 다크야. 다크야. 이 어디 있죠? <웃음> 이왜 어디? <웃음> 앉아, 앉아, 앉아, 기다려. 내봐. <웃음> 너더 뭐 있는데, 갔다 기다려봐. 옳지. 아, 또.